그, 저, BTS. 아니, 그, 그,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, 우리나라에서는. 아, 그죠 네. 세계적으로도 모르는 사람 없고. 네. 네. 그 정도로 훌륭한 그룹인데, 아이돌인데. 음. 아, 그리고 근데 그, 저, 아이돌 공연한 걸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. 음. 대단해. 음. 아, 자랑스럽고. 아, 그 좋아하는 곡이 어떤. 뭐, 아이돌의 아이돌. 어. <웃음> 오! 음. Fake Love. 오! Fake Love. 오! Fake, Love. 오 <웃음> Fake Love. 아, 진짜. 네. 어, 그, 보신나? 맞아, 맞아. 오, 맞아요. 그리고 맞아요. 걔들이 먼저 페이크로 하면 관객들이 페이크로 같이 하잖아. 아, 맞아요. 아, 아, 어떻게 그렇게 그 노래를... 노래를. 아, 조금만 그럼 좀 들려주세요. 아니, 그그정도말 알아. 아. 아미이시기도 니까 아미. 그... 나 아미야. 그... 그... 나 아미야. 우와. 그... 아미야. 아, 아미야. 아, 너무 좋아. 걔네들 그 쇼할 때 그. 퍼포먼스. 그 노래 음악 자체가. 네. 내가 조금 음을, 음, 음을 좀 알잖아. 네. 근데 그 BTS 애들이 놀, 그 돌른 그 음악이. 네. 굉장히 앞서 있는 음악이야. 이 세계적으로도. 에이. 그러니까 그렇게 전 세계가 음. 열광하는 거야. 그렇죠그 어. 곡을 만든 사람들이 그 방시혁, 방시혁. 어. 천재 오. 그리고 그노래 음을 보면 내가 심장이 막 뛰어. 그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야. 어?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그거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야. 어. 아, 그리고 이름도 비틀스하고 비슷해, 비틀스 BTS BTS 그러네. 더욱더 그래. 진짜 우리 때 음. 비, 뭐. 우리 때 비틀즈가 아, 최고였어. 네. 우리, 우리 어렸을 때. 요즘 비틀즈, BTS. 아, 어. 내가 볼땐 BTS보다 한수더위 같아. 아니, 비틀즈보다. 어. 비티에... 그 정도로 자랑스러워. 아. 혹시, 아니, 그 네. 뭐, 지민이. 뭐야, 네. 아, 아, 알죠? 어. 지민, 뭐, 다 알잖아. 지민. 아. 아. 아. 어. B, B. 어,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비틀즈 이후로 음. BTS. 아, 최고야. 진짜 정말 아. 자랑스럽고, 네. 정말 그 훌륭한 그룹이야. 아, 그니까 러 요즘 그 신,